네, 사마리아 전도 사건 이후에 이제, 어, 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이제 차서 있게 구속 역사가 전진되어 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성신의 사역을 알고 그렇게 차서 있게 지금 사건들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은 이제 에디오피아 왕국의 간다게 그 여왕의 그 재무장관 정도 되는 그런 존재인데. 신비하게, 구약의 유대교인이 됐어요. 원래,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을 배인 자는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신을 배인, 내 신은 신을 배인 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 일국의 그 재무장관 정도 되는 인물이, 어, 그, 잠시 어떻게 이제, 특별히 짬을 냈겠지요 자기가 거기 가려면, 뭐, 그렇게 짬을 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1년에 세차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보이는 그런 성, 성전에, 예, 이제 주님이 사역하시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라는 주님의 일꾼, 그것도 이제 사도도 아닌데 그 교회 그 이제 성신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있는 그런 그런 주의 일꾼인데 주님이 이제 그를 아 어, 그에게 보낼 그에게 보내는 줄은 몰랐죠. 이제 일단은 그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이 생, 빌립은 그 동안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사실 그뭐 가족들도 있잖아요. 뭐 생계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그 당시 뭐 지금 같이 좋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서 그 광야길을 가서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개인의 환경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구속 역사를 그 오묘하게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냥 뭐, 뭐, 이렇게 저기, 뭐, 그냥 여기서 영역이동으로 막, 저기, 신비하게 막 그렇게 끌고 가서 그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일반 법칙 속에서 단, 당신의 그 특별한 구원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웃음> 그, 그렇게 그 광야길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은 왔고 에, 에디오피아 내신은 내시,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어, 돌아가면 사실은 그먼 거리 아닙니까? 에디오피아가 지금 수단 북부 저기 이집트 남부 지역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웃음> 그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뭐그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낙타 타고 이제 걸어가는 게 최상의 교통 수단인데 그렇게 이제 내려갈 내려갈 때 사실 그 요즘은 좋은 차가 있으면 이렇게 차 타고 갈때뭘 보면. 그,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지럽지도 않고 그럴 텐데. 당신은 그랬, 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낙타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그,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우뚱, 기우뚱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 그 성경, 그 이사야 성경이 뭐, 양피지인지 뭐, 파피루스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건지, 알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아마 양피지가 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사야에서 양피지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두루마리인데 그걸 이제 펼쳐보고 다른 거에 관심을 안 두. 예, 뭐그먼길갈때 얼마나 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진리에 관심이 있고요. 거기에 진짜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말, 말씀하신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제일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냥 뭐 이걸 많이 알아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받아가는 자로서 더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말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와 같은 사람은 백에 한 사람도 없다. 했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 그, 뭐, 이제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야 되니까 그 광약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제가 그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한번 갔었는데, 그때 차가, 어,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그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얘기. 저기, 그, 김원순 목사님하고 그, 그 뒤에 이제 다녀온 팀들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던데, 그 뭐, 한 30분 지체되는데 난리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석회. 지금같이, 그런 이런 사하라 사막같이 그런 사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비 사막, 그런 사막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석회암 가루가 그냥 날리는 그런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같이 좋은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건 같은 걸로 가리고, 때로는 바람도 맞아가면서, 때로는 그 대학볕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에 관심 뭐 좋은 볼거리도 있고 뭐그 관심을 둘만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타고 내려, 낙타를 타고 내려갈 때, 그렇게, 그, 빌립이 딱 그걸 본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 너 어디로 가면 누굴 만날 거다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해서, 현심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 당시, 그,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큰 소리로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마 봤을 거예요. 봤는데, 그, 일국의 그, 재무대신이면, 그,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 빌립이 아주, 또, 어 비록, 그, 사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그, 구약에서, 구약까지만 알고, 저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저기, 그 내지는 빌립은 그런 걸다 경험했잖아요.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알고 또 성신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아는 속에서 얼마나 그 품위 있게 다가갔을 겁니까? 그러니까, 뭐, 뭐, 내가 지금 뭘 아는 것처럼 하고 나한테 배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높은 마음으로, 거만한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고 아주 예의 있게 아주 질서를 쫓아서 다가가서 그 상황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문명적으로 보면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원시 시대이지만 이, 이 인격적으로 보면 아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품미 있게 잘 나타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일국의 재무 대신이니까 사람 볼줄알거 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판단할 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걸 읽고 있을 때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할때그 자기에게 올라오게 해서 그 소리를, <웃음> 그, 그, 이제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웃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웃음> 말씀을 굉장히 삼모했고 아무튼 이사에서 성경을 그 읽고 있었는데 그 성신께서 또 그렇게 빌립벡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뭐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했듯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 저기서 지금 성경 보고 있으니까 가라 이런 식으로 감동을 하시진 않아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이 있고 이, 이전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실 방향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예언도 하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그 무슨 계시가 와가지고. 어, 무슨 음성이 들려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어, 내시에게 다가간 게 아니다. 상황 파악을 하는 거, 잘 파악할 줄 아는 거지. 이게, 이 빌립이 그만큼, 그, 구속사안에서 성장을 한 위치고, 그런 높은 위치에서 지금, 이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행보를, 어, 안 거예요. <웃음> 그래서 그가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는 성신의 인격과 사역, 성신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전에 경험한 걸 알고 그분의 인도를 쫓아서 내시에게 나간 거죠. 그냥 신비하게, 아무 생각 없는데, 귀에 성신께서, 야, 저 내시에게 가거라. 그렇게 해서 간게 아니다. 이게 이제, 지위 높은 존재에게 그렇게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이런 일들이 이제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시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7절, 8절 말씀을 보고 의구심을 갖고 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2사에서 40장부터 55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저 5, 2사에서 53장을 금기서처럼 여겨가지고 그못 읽게 해요, 유대교인들. 그 분명히 명, 명백하게 그리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에 속해 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마, 만국 가운데에서 자기 나라를 우뚝 세울 그런 메시아, 그런 지금 뭐 로마로부터 <웃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사에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가 유대교에 있었어도 그걸... 유대교인들한테 아마 의문이 있어서 물었을지도 몰라요, 이전에. 근데 그 문제를 용 풀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그, 청권대, 그, 문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하고,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하고 믿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잘 깨닫고 그것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게 이제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은 아니고요 이건 진짜 절박한 의문이었어요 <웃음> 아주 절박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웃음> 이 진리에 대한 태도와 아울러 일국의 큰 권세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운 말투 예의 있는 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내시의 태도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예의가 있고 아주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자이고 그런 권세도 소유한 자였지만 진리에 관련하여서는 겸손하게 지도하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공손히 배우려고 청하는 태도에서 그의 됨됨이를 또알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 예, 우리말로 뭐, 이제 참인데, 참. 진리라는 게, 뭐, 그 진리는 어떤 시각에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요. 과학적인 진리를 물어보느냐? 아니면 뭐, 철학적인 진리를 물어보냐? 아니면 무슨, 논리학적인 질문을, 물어보냐. 무슨 수사학적, 무슨 기하학적인 질문을 물어보죠. 무슨 수사학, 저기, 무슨 기학적인 질문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 진리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생각했던 진리, 그게, 그거는 말이죠. 사람의 그, 생사, 화법과도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존재의 근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 그것에 대한 진리. 그게 진짜 진리 아닙니까? 그런, 그,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간,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 이 타락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간, 이런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진리를 살는다면 진짜 그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진리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늘 그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그 그 진리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진리만 알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저뭐 지난 시간 주일 오후에 그, 그 얘기했죠. 기본이 첫 단추를 잘, 신앙생활할 때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기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라는 것은 인간이 왜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우리의 왜 질병이 있고, 왜이 억울함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을 풀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진리야. 그게, 그게 이제 절대적인 진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런 의무심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지금 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의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여기 메시아가 참 어떤 여기 이런 존재가 누구지?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 알고자 한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피조물로서 또이 이 그런 죽음을 맞닥뜨려 놓고 있는 존재로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건지 행복한 건지 그걸 어떻게 그 그걸 아그 아는 거지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진짜 그진리를 찾기 위해서 누구든지 큰 문제에 고,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서 여태까지 아는 것은 굉장히 생활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 그 삶의 지혜 같은 그런 질 진리, 상대적인 진리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진리를 해결하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해 봐야 그거는 뭐 끝이에요. 그걸로 끝 끝이, 끝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관심이 있었고. 어, 그런 관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런 어, 태도를 살피면서 빌립은 다가갔고 또 그런 고민이 있는 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권위와 그런 그런 부모를 지닌 빌립을 끌어올린 겁니다. 빌립의 사실 외모로 보면 빌립의 위치 상대.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이, 내시의 위치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앞에서는 그, 그를 존중할 줄 아는. 거만하게 뭘 알려고, 뭐 상대적인 진리 알려고 한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진리를 알려고 이렇게 초빙을 하고 한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이내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태도, 그의 관심, 그의 그 활동 활동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유대 민족들을 돌보고 또한 자기 집 종들을 위해 아낌없이. 그, 그 사랑을 보인 그 백부장이나 고넬료와 같은 그런 기이한 그 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 그 백부장도 그 자기 집 종을 위해서 그먼 그 길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그 구했잖아요. 고넬, 고넬료도 이게 이방, 이방, 그, 나라의 그 군대, 그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였지만, 그 사람은 유대민족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유대민족들을 위한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그, 그, 걸, 걸 맞는 그런 존재다. 네시가 그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병고에 올라타자, 저는 이 읽는 성경 구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이사 선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기인지 타인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난 받는 종의 사상이 없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을 하고 탈무도 같은 책을 보면 고난의 유익 보편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들의 메시아의 문헌에서는 이런 메시아의 고난은 없, 없습니다.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 내시고 신의 산에서 저들에게 내리신 계시의 본위에 거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여와를 호 믿는 형식적인 종교만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수하게 보여줬던 고난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저들은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수록 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 자기네들이 경험하는 것을 극복하려고 인생을 살아가죠.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했으면, 그 가난이, 가난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어가지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그래서, 뭐 바닥에서부터 최고까지 올라가려고 하죠. 그그그 그, 그 가난을 넘어갑니다. 그러고도 어려서부터 골골대고 병을 앓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하는 그게 진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게 진리가 돼갖고, 그 건강 하나 지키며, 그러고 장수하고 사는 게 최고의 삶인 줄 아는 것. 그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진리예요. 또, 내 돈을 많이 가졌어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그면 꼼짝없이 뺏기고, 이러면 다른 거다 필요 없 권력을 갖는 게 최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 민지 개 개인 민족이나 뭐다 그렇습니다. 국제관계에도 그렇고 뭐 개인관계도 그렇고 그래요. 그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예요. 유대민족은 왜 자신들이 그 구속사 안에서 뽑힘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 메시아가 오실 그런 그 길을 닦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자체가 싫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보석 같은 그 영생의 복음을 모르고 한시역인데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줬지만 저들은 당달봉사같이, 소경고같이, 또이규어리같이 그렇게 그걸 그냥 보고 말뚝 치고 있는 사람처럼, 눈에 뭐 아주 뭐가 낀처럼, 사람처럼, 그걸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지 이걸 극복하고 세계 민족 중에서 우뚝 쓰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치적인 박해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진짜 유대인들은 그,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유로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그 영적인 그런 일의보핌을 받았는데, 그 일을, 그, 그이 부름을 받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항상 외형적,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그래서 그 고난받고 자신을 낮춰야 하는 존재를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 오히려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군림해야 될 그런, 그런 민족 사상, 시오니즘을 그렇게 그 주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말을, 그,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가르치지도 않,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의 질문은 그냥 지나가다 모르는 곳 하나 나와서 묻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진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진리라고 하고요. 명제가 정해진 사유의 법칙에 맞아 오류가 없는 정당한 명제라고 한다면 그 진리라고 하고. 또, 뭐, 하나의 진술이 그것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대응이 되면 그게 참이라고 봐요. 또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면 다 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찾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근본적인 것. 인간 본연의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불편함 누구나 닥치, 닥, 피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의 고통. 그,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줄 분을 찾는데, 여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의 갈급함은 육체적인 목마름에 의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영, 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의 갈급함. 지금 배가 고파서 뭘못 먹는 목마름이 아니죠. 이 사람은. 예? 뭐, 뭐 병들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근본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여기 와서 듣고 가도 타이저버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이걸 찾았다 하고 여기서 찾았다 하고 절대 안 놓치려고 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영생이 있고, 이게 이것에 영원이 있다. 자유가 있고, 행복. 이 그렇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물었지만, 보궁미 되는 예수 그리토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 이건, 누구, 누구를 가리키는 게, 자, 본인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야.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목마름이, 에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가르침을 베풀어 준 거예요. 저가 요구하는 답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핵심적인 본연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읽고 읽는 글에서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그 고난을 받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할때 바로 얼마 전에 성경대로 오셨고 유대인들의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분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이 타락한 현실, 죄책과 죄의 오염의 결과, 이 결과들을 다 안기 위해서 그 일을 미리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신 그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영생의 기쁨이 되는 그, 그, 그, 그것을 제공하는 그 메시아다. 그걸 알려줘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네시에게더 나아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대속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개통적인 질서를 따라서 다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약속된 나라가 도래했고 회복되어 가며 장차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악과 개인의 심성의 부패함과 사단의 세력을 무리칠 수 있는 분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창조의 본의에 맞도록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진리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합다그 말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냥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한시적으로 그 영광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이 영원한 자유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다 그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모든 교회, 보편의 교회 분자들을 지도하고 계시며 이끌어 가신다. 지금 당신이 지금 그 당신에게 나오게 하신 그 성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도의 구속의 얘기만 한게 아니고 그 구속의 목표까지 얘기해요. 그 영생의 진리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빌립의 답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해본 빌립의 복음 증거의 내용과 그 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안목과 접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지역적이고 말단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의 근거와 내용, 목표, 방식까지라도 다 복음과 관련해서 정상한 답을 줄줄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될게 아닙니다. 교회하로서 주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과정이 있고 실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지혜의 방식, 그런 인도의 방식, 능력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세 사람의 지혜와 방식을 하나씩 입어가면서 경험한 내용을 소유한 하면서라야 비로소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수 있다 하는 거지.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남부터 가르치, 이게 정보 전달만 하는 거지. 자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삼아가지고, 더 고, 고, 고급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걸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교회 속에서 군림한다. 아,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이 죄인들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낮은 그 종의 형체를 입어가지고, 이 타락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주님을 빙자해가지고, 그, 행복하고, 형통하려고. 그게 말이 안 돼. 진짜 주님 앞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자기 죽는 거, 자기 고통받는 거 생각 안 해.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형제가 세워지는 일에 다 승.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 단순히 그냥, 이, 아, 폼 잡고 성경 연구하고 폼 잡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어, 모양새만 갖추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섬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다. 단순히 사회복지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그들이 왜 그런 지경에 빠졌고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 게 참된 해방인가 그걸 알고 돕는 거죠. 진정한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동정하는 거? 그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빌립처럼 다들여가요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넷시한 사람을 구원하기. 뭐 앞길도 안 보여.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온 땅이 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아가게 한 거예요. 미리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아무 희생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 주님의 교조, 교리 조교배우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신님에 대해서, 예,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건 배우면 다 알아요. 그걸 앵무새처럼 교, 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절거리는 걸로 끝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룬 사람. 여기서 이런 기록을 보여주는 것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신의 감동 속에서 여기서 이, 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뭐 영역 이동을 해가지고 그냥 신비하게 네시에게 나와가지고 뭘, 어,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지절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성과, 분명한 <웃음> 생각,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줄 알고, 인생의 고통을 해야 될줄 알고. 아무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면,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거짓 교사들이 꼭 그렇잖아요. 거짓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허황된 신앙생활. 왜 내가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걸왜 증거해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진짜 돕는 자가 안 돼. <웃음>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 빌립이 전하는 답변과 그에게 더, 그에 거기서 더 나가서 아 복음까지 듣게 된 에시, 그,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사도도 아닌데, 빌립이. 세례를 주죠. 그 본질적인 것을 알고 그 거기에 참여하려고 세례가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서 세례가 이게 어마어마한 성례입니다. 네, 이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산다. 그냥 가볍게 얕은 물가에서 하는 그런 그, 그 형식이 아니고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에? 세례가.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내가 세례를 진짜 받아야 겠다 빌립에게 그,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말단 종으로 써도 마땅치 않을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가지고 거기 부복하고 세례 주기를 바라. 그 질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외적으로 보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요. 세상을 더 모르겠어요.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었지만 그, 그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달라. 나한테 걸맞는 그 사도, 예루살렘의 최고의 사도한테 가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이 세워가시는 종을, 쓰시는 종을 통해서 세례받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를 힘썼던 것. 그, 그 세례의 실제 세례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또와 연합되는 거잖아요. 아이 벌레만도 못하고 타락해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파충류의 인간 포유류의 인간 예, 그리고 사단, 사단적인 사단 인간인데 그데그 구원을 받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돼서 이 우리를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다니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거를 요청한 거예요. 그 실제 안에 과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세월이 어느정도 갔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지 얼마인데 내가 세례 못받아? 그게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존재로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 불과 얼마 전에 사도들에 의해 사마리아의 성신이 내리신 것을 경험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통일성과 동질성을 인식한 빌립으로서는 세례의 본질이 의미하는 것까지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소망 가운데 이네시에게 즉각적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네시의 변화의 과정에 결정적인 반응이 이 세례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고 이렇게 그 기록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네시의 요청에 의해서 물에 내려가 세례를 준 빌립이 다시 땅에서 나올 때 일입니다. 누가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그 흔연히 그냥 이끌어간 것입니다. 내신은 이제 빌립의 이와 같은 사라짐에 대해 자신이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을 더욱 확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혹자는 이 네시가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 여러분들이 악숨 왕국이라고, 누비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그 누비아 왕국이 그 곱두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그게 거기,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6세기에 멸망했는데, 근데 에디오피아라고 이제 나라가 다시 쓴게 근대에 들어와서 섰거든요. 근데 그쓸때 어떤 조건으로 서냐면,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솔로몬이 그 이방 후족들, 후비들을, 그, 후비들, 이방 공주들을 후비로 삼았잖아요. 또 시바의 여왕이 또 왔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관계 속에서, 어, 존재하는 후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그 개국했어요. 에디오피아가. 그 에디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도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 그 셀라시의 황제라고 우리나라도 방문했었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여기, 그 여기 와서 죽은 또 에디오피아 군인들을, 그, 여기 뭐, 저기, 춘천에 가면 그, 그 묘지를 해놓은 게 있다는 말이야. 거기 에 와서, 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디오피아는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 그, 그 그들을 위해서 커피 세레모니를 했다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거기 커피집이 유명한 커피집이 있답니다. 아무튼, 그, 그 셀라시아의 황자도, 황제도 그 솔로몬의 후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 그 영향력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네시가 돌아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잘알수 없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흔적은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은 그 빌립은 이제 아소도로 갔는데, 아소도는 가사에서 지중, 예, 연안을 따라서 20, 30km 미터 더 북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물론, 그 주변 여러 곳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이 가이사랴야 그, 그,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바울이 들어가서 유아하게 된 일이죠. 그리고,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처녀들이,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소용이네 같이, 뭐, 딸이, <웃음> 여기 하나 죽은데, 넷이나 있는데,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아무튼, 누가가 이 본문의 사건에서 가장 주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대로, 성신께서 오셔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보편성을 이루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건 다음에 이 이방인 중에서 최초의 그 신자가 된에디오피아내시 사건이 들어와 인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우리가 성신님의 인도 가운데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했는데 실로 성신께서는 3일째 간에 약속된 일의 성취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의 작정과 계획,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일들을 역사의 진행 가운데 택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을 그릇, 그릇으로 쓰셔서, 창조와 구속의 본의를 따라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신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의 구복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아니에 부속사 거대한 부속사를 전진하게 하는 일에 성신께서 사역을 한 거고 거기에 쓰임 받는 존재들이 에티오피아 내시 또 빌립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둘다 성신의 인도를 다 자각하고 그것을 누린 거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그들의 그런 순종적인 태도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거룩한 사회 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미국의 그그 그 엘리트들이 말이죠. 또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뭐 호주, 도저 독일 뭐 이런 엘리트들이 그 자신들의 부귀 현대적 부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 조선의 영혼을 사랑해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와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후회라고 자체화할진데,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도의 스 길을 따라간 그들의 자취를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간 면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신의 인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그 도구 노릇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그 오만하게 뭐좀 아는 것 같고 잘난 척하지 않고요. 아주 겸손하고 예의있게 높은 자들을 대할 때나 낮은 자들을 대할 때나 그런 태도를 보여요 이게 교회 안에는 평등이에요. 교회 밖에는 차별과 예, 예? 완전히 예, 계층물로 나눠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명, 명예가 있는 사람 다 평등해.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자주자나 종이나 다 하나야 여기서는 높임을 받는 존재들이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서로 돕는 자들 서로 상합해서 연락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게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여기서 더 1등이냐, 내가 더 여기서. 1등이냐. 결과는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내. 우리 달란트가 뭐한 달란트 받았거든, 두 달란트 받았거든. 거기에 충수, 마음을 다하고, 예?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면 그걸로 족한 거요 예? 내가 뭐, 뭐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뭐 학식에 그 안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그런 걸 가지고 더 귀한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들의 후회로서 맞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또더 앞장서서 총알바지도 되고 앞장서서 더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절대 헌신,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누굴 가르칩니까? 누구 앞에 어떻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뭘 자랑, 그리토 외에는 자랑할게요?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